자 저번시간에 6개소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자 오자마자 바로 진급 대상 리스트가 떴죠. 이런거 바로 해야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얘 보시면 이렇게 다들 거주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농로가 13명이에요. 그러면 거주 공간이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공간을 확보를 시켜볼게요. 여기다 만들었네요. 아 이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일단 나무 먼저 걷었어야 되나? 그랬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작업을 시켜놓고, 저희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일단은 이쪽은 적합도가 좀 높죠. 영주의 장원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장식품을 이용해서 보완이 필요하겠죠. 적합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음, 좀만 기다려 봅시다. 어 그런데 벌써 수도원이 방문하기 시작하네요. 수도사가 방문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미션을 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건설하고 있죠? 보기 좋아요. 자 수도사 어디 있습니까? 어 거의 다 왔네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미션을 줄까? 호잇! 아 도구 비싸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자 일단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기 있는 집행관 관사 있죠? 이 아이. 이 아이가 좀 미션을 완수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나중에 영토를 확장시킬 때 관사나 그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더 지어야 될것 같아요. 금고도 중요하긴 한데 제 생각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왜 마이너스죠? 아 그래요 아까 전에 도구를 바쳤으니까 지금 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겠죠 그거 당연한거죠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칩시다 잠깐만 벌써 15명이 됐어요 그러면 삼들 좀더 배치를 합시다 지금 부족한 자원이 뭐가 있을까요? 나무가 있죠 나무는 이미 배치했고 자 목수 쪽도 지정을 합시다. 아니야. 나무꾼 뺀 다음에 지금 먹을 걸더 구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한명뺀 다음에 그냥 나무 쪽에 배치를 시키는게요 이렇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프로모션이 또 나올 때 신규 이주민까지 진급을 시키면 그때부터 장식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기대가 되네요. 그 양동상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좋긴 한데 저희가 지을 만한 여력이 없죠. 지을 수 있나요? 석공소 허! 만들 수 있긴 하네요. 그쵸? 일단은 여기다가 임시적으로 하나 지어볼까 아니다 나중에 아 옮겨도 되니까 그냥 여기다 지을게요. 자 일단 멀리다 지을게요. 자 여기다 하나 지읍시다. 자 집행관 관사 쪽에 공무원이 돌아왔죠. 이번에 새로운 미션을 진행하는데 제 생각에는 잠깐 개척지 교회 추가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이 포인트가 필요하니까 포인트를 좀 모아봅시다. 이번에는 종교계 쪽으로 보낼게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고 난후에 여기 좀 확장을 해볼까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저부속 건물을 몇개더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으니까 안 이쁘죠. 아, 안 이뻐요. 방법이 없을까? 방법은 있죠. 빵빠레. 자, 빵빠레를 옆에다 붙일게요. 이렇게 멋지게 하나 붙이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지겠습니다. 음, 솔직히 안 이쁘긴 하네요. 이것도 좀, 이제, 지겹죠. 이런 양식도. 그래도, 일단 필요하니까 먼저 건설을 할게요. 자, 이 와중에 한 명이 또 왔죠? 그러면, 지금 석공소가 완성이 된 대로, 바로, 이쪽에다가 지정을 할게요. 좋네요. 이제 저희가 또뭘 해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일단 진급 타임 때까지만 기다리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게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 유지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좀 마을을 좀 구성을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뭐 농장을 짓는다거나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이쪽도 나쁘지 않네요. 자 빨리 건설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요 아 좋네요 자 이런식으로 한명씩 한명씩 올 때마다 좀 기분이 나죠 여기 있는 건물들도 거의 다 완성이 돼가요. 그러면 이거 한번 지어볼까요? 자, 사실 이거를 굳이 먼저 지을 필요가 없는데 얘가 워낙 적합도를 많이 올려주는 건물이다 보니까 한번 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다 지을게요. 아니 여기다 지을까? 그 그래, 여기다 지읍시다. 아니야. 적합도를 고려하면 여기다 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쵸? 여기다 지을게요. 호잇! 상당히 많은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인내심이 걸리겠지만 좀 지켜봅시다. 자, 돌은 열심히 캐시고요. 자, 무직자 있습니까? 아, 어, 한명 있네요. 자, 여기서 지금 부족한 게 나무인 것 같고요. 그럼 나무꾼을 고용하면 되겠죠. 자, 벌목 구역을 계속 지정합시다. 여기는 벌써 벌목을 다한 것 같고 자, 이쪽도 정리를 해줍시다. 여기 정리하고 이쪽은 뭐 알아서 해주겠죠. 여기는 해제를 시킨 게 좋겠죠. 됐어요. 자 여기서 선택이 있는데 선택이 필요한데 금고냐? 아 관사를 이제는 하나씩밖에 질수 없도록 패치가 됐네요. 그럼 금고 만들어야죠. 아 이런게 패치될 줄 몰랐네요. 자 꾸준히 방문 주기죠. 꼭 프로모션이 필요합니다. 프로모션이 돼야지만 여기가 여기는 주택이 업그레이드가 될거예요 벌써 만들었니? 빠르죠. 자 금고 하나 더 지정합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잠깐만 근데 여태까지 프로모션 진행하면서 사신이 온걸본 적이 없는데 자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한명또 왔죠 자 먹는 거는 충분하고 그 다음에 판자도 무리가 없고 돌만 많이 캐면 되겠네요 그쵸 잠깐 석재 이거 최대 몇 개까지 저장이 가능하지? 아마 여기다 옮기면 계속 생산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이고 뭔가 빨간 표시가 돼있죠? 그래요 이거 없앱시다 포기해야 돼요 왜냐면 어석 석공이 석공을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부속건물이 지금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다음번에 계약할게요. 자 특사님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오고 있을 텐데 어이 잠깐만 어디서 온 거야? 아 이쪽으로 오고 있네요. 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빵? <웃음> 저희한테 빵은 없습니다. 아 저게 돼야 건물을 좀 빨리 해금을 시키는데 아쉽죠. 자 좋은 소식입니다. 두 명이 이런 식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죠. 그건 다음번에 이제 몸을 지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 이런 데는 채집군의 오우박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쵸? 중요하니까 이런 건. 그외 지역 아 여기까지 석재 관련된 건물들을 옮기실 때까지만 좀 버텨볼게요. 땅 공짜로 구입 가능한가요? 아직 아니죠. 자 20명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역할군에 다 배치를 시킬게요. 이제 프로모션만 잘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월말이 되지 않았으니까 좀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야 이거 팔다 말고 어디 갔니? 음 그래요. 자, 이 와중에 목재 요새를 만들어야 된다고 언급이 돼 있는데, 아, 목재 요새는 지금 지어봤자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에한 맥스 15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걔들을다 병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2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겠죠. 이거는 나중에 한 100명 아니면 60명 그 정도 될때 그때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월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월말이 많이 기대되죠. 벽 탐장 아직 활성화가 안 됐고, 어우, 좋네요. 계속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질만한 건물이 뭐가 있을까요? 음. 사실 돈을 계속 채워야 되는 입장이라 지금 굳이 뭐 여러 개질 필요가 없겠네요. 일단 좀 기다립시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까지... 아 맞다 그래요. 제 농로가 안 돼서 이 집이 확, 그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좀 기다립시다. 자, 작업자 배치가 안돼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도 다돼 있고 석공도 돼 있고 여기밖에 없네요. 자, 빨리 마지막 주가 돼라 아마 마지막 주가 돼서 여러 명이 진급이 되면 좀 매력도가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것 같아요. 아왜안 와? <웃음> 자 이렇게 보니까 해안가가 좀 많이 그립긴 해요. 여기 산밖에 없으니까 좀 일반적인 그런 도시 느낌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아쉽긴 하죠. 저희가 시즌2 때 진행했던 곳이 해안가예요 해안가처럼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아, 속, 시간이 좀 많이 느리죠. 진급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 봅시다. 좋아요 이런 거. 얘들은 바로 진급이 가능할 겁니다. 자 고지가 얼마 남았어요. 마지막 주에 저 이틀밖에 안 남았죠? 이렇게 할 일이 없을 때 그냥 건물 하나씩 더 늘려볼게요. 자빵빠리를 하나 더 만들어볼까요? 뭔가 대칭이 아, 맞네요. 자, 올립시다. 오잇? 아니, 너무 높다. 높죠? 그래요. 건설 시작. 남는 아이들은 계속 배치를 시킵시다. 그래요. 자, 모두 진급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집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질거예요 한번 지켜볼게요. 노동계 번영이 지금 15.5가 됐죠. 좋네요 이런거. 자 여기있는 집이 만들어지면 음 잠깐만 그래도 집을 좀더 만들어야겠네요. 이럴 때 아까 전에 이야기한게 있죠. 아니 기다립시다. 왠지 여기다가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자 일단 기다려 볼게요. 만약에 집이 필요하다고 싶으면 그때 영역을 좀더 확장을 시켜볼게요. 아직까지 안 지웠죠? 좀 기다려야 돼요. 이거 지대말고 다들 어디갔니? 그래요. 자, 바로 큰 집을 만들었죠. 638 1 구역을 좀만 더 늘려볼게요. 여기는 안되겠다. 이쪽에 집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없죠. 여기다 집을 좀더 만들읍시다. 하나 만들었죠. 기다릴게요. 이것도 언젠가 확장이 가능할 겁니다. 길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그럴 때는 이 사이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어주면 돼요. 생산 건물들 있잖아요 예 짓다 말고 다 어디갔니 지금 나무가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 나무꾼 오두막을 하나만 더 만듭시다 여기다 짓는게 어떨까요 여기다 짓겠습니다. 어차피 저것들은 계속 위치 옮겨가면서 지는거니까 저렇게 할게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먹는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아무래도 채집군 오두막도 하나 두개씩 만들어줘야겠네요. 일단은 여기다 짓겠습니다. 얘 짓다 말고 다 어디가니 이거? 그래요. 그 바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생각 없니? 자이 와중에 지금 관사 공무원이 미션을 완성했어요. 번형수치가 낮긴 한데 나중에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뭔가 좀할수 있을 겁니다. 교육보너스 그런 거 필요 없고 음 주점도 지금 바로 필요한 건 아니니까 자이 아이한테 또 종교계 쪽 미션을 보내볼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정말 확장할 생각 안할 거니? 야, 이렇게 넓혀줬는데 가능하지 않겠어? 일단 이쪽은 안 되고 아! 나 아. 그래요 뭐 이런 거 어쩔 수 없지 자 남는 사람들 여기다 다 배치를 시켜봅시다 지금 먹을게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겠어요. 됐어요. 아 여기는 건물이 좀 확장되기를 빌었는데 아쉽죠. 그 방법이 있긴 해요. 자, 이제 장식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 보죠. 자, 예전처럼 문안 돼요. 이게 패치가 돼서 그런지 예전만큼 적합도가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중복 건설은 여전히 가능하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이쿠 밝아라. 밝죠? 높음. 낮음. 여기를 좀더 발전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적합도를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변하지 않을까? 는 개뿔 다시 한번 체크해봅시다. 자 이제 평균으로 바뀌었죠. 좀더 올려줄게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한데 자 이렇게라도 안해주면 얘들이 업그레이드를 안할 것 같아요. 됐어요. 높품을 바뀌었죠? 보기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때좀더 좋은 건물들로 바뀐다는 거. 자 여기도 나중을 감안해서 그 장식품을 좀 심어 줄게요. 어차피 이런 건물은 영향도가 없어가지고 그 거주 건물들하고 얽혀서 지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자 한번 봅시다. 색깔이 많이 변했죠? 좋네요. 여기도 아예 아이... 잠깐만 이거 업그레이드 된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기다립시다. 자 그리고 또 공짜로 또 땅을 얻었나요? 이거 좀 볼게요. 여전하죠. 자돈 벌릴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지금 계속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여기 언젠간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 전에 채집꾼의 오두막은 얘는 어떻게 지어야 되나? 이쪽은 거주 공간을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죠. 잠깐만. 평민이 20명만 되면 교회를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평민이 뭐가 필요했더라? 아마 그게 필요할 거예요. 교회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까지, 입는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런 건 머리 아프죠?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교회를 좀 만들어 볼게요. 교회는 어디다 짓는게 좋을까 일단 여기다 지어볼까요 어 마땅한 지역이 없죠 아니면 여기다 짓던가 그렇게 해볼게요 개척지 교회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작게 만듭시다 자이 와중에 프로모션 자, 농로로 다들 습격을 시킵시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건물을 하나씩 하나씩 지을게요 하나 짓고 이렇게 지으면 애들이 많이 행복해할 것 같긴 한데 그쵸? 아, 너무 높다. 좋아요. 건설 시작 여기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할 거예요. 야, 근데 집을 너무 바짝바짝 찍은 것 같은데 어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요. 제가 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제 여기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될것 같은데 거주지가 높은 밖에 안 되네요. 이것도 조금만 더 적합도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나? 되겠죠. 밝아요. 얘가 좀 문제구만. 이거 장식용 덤블을 여기다가 좀 여러 개 찍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매우 높음으로 바뀔 거예요. 그쵸? 됐어요. 어차피 얘 때문에 뭐 이런 거 굳이 안지도 되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못 돼요.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니? 한번 몇 명이나 지금 왔는지 한번 볼게요. 보기 좋네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다음번에는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좀 확인이 필요한데, 아마 땅을 공짜로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좀 미를 짓던가, 그렇게 해서 평민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